안녕하세요. 동판은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인입니다. 12월 첫 주자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2021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웃음>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네. 첫 주자 주간 주식시장 전망인데요. 오늘은 뭐 이것저것 할것 없이 네, 우리가 네. 다 알고 있는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예, 예, 예. 자, 그것이 최근 주식시장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데. 네.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한 성격, 또 경제와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거 뭐 과거도 아닙니다만 우리가 델타, 네. 벤이라든지 이런 등등과의 비교 어떻게 다른지, 또 구체적으로는 주식이나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응을 어... 그 이야기까지 엮어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2월 첫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오미크론인데 이게 네네. 뭐 지난 주말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데뭐 예. 그러한 조짐은 뭐 약간 약간씩 나타났죠. 음. 또 오미크론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사천 명씩 나오기도 예.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안 좋은 흐름도 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지속된 그 고점 논란이 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투자심리가 불안불안했던 그렇죠. 것에 예. 영향이 좀 있었는데 음. 일단 어, 잠깐만 점검을 해보면 은 우리나라 주시장이 에, 주간으로는 1.16% 하락을 했으니까 음. 어,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예. 아니겠죠. 어, 여기에서는 외국인이 개인이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이 예. 어, 지지난주에 의해서 지난주에도 1조 1231억 원을 선매수 했습니다. 네, 흐름은 좋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웃음> 어, 이제 또좀 안타까운 것은 음. 그렇게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예. 이제 오미크론이 확 덮쳤는데, 예. 장이 끝나고 음. 야간선물시장에서 1.87%가 이제 추가 하락을 함으로써 조금 이제 주말을 음. 아마 음. 아, 편히좀못 주무시지 않았을까 예. 하는 거고 사실 오미크론의 네. 결과적인 영향력에 비하면 그날 네. 저녁에 미국 주식시장의 영향력을 비하면 네. 한국 시장은 그나마 조금 선방하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러는 중에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월요일 날 오늘 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보통 어그 주식시장을 보지를 않는데 예. 이스라엘이 특이하게 음. 공휴일이 다른 나라랑 좀 틀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금요일이 안식일이고 일요일 날 장이 개장이 됩니다. 음. 그런데 이제 어 알다시피 남아공 발그 변이 바이러스가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이 퍼졌다고 예. 얘기가 들어서 개장을 했는데 일요일 날 개장했는데 4% 마이너스 4%로 시작을 했는데 음. 급속도로 회복하면서 마이너스 1%대에서 음. 폐장을 음, 했어요. 상당히 많이 만회를 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이스라엘 보면서 조금 심리적 안정을 찾는 중에 이제 월요일 날 개장을 음, 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전이 처음에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중국이 음. 이제 개장을 했을 때 중국 시장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엔드 예. 미국 선물 시장도 플러스가 음, 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게 오늘의 음, 음. 주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금 정리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근데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좀 심각하게 음. 좀 받아들였던 부분이 뭐냐면은 작년 3월에, 예.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나왔죠. 음. 근데 물론 2월에 나왔었는데 2월에 나올 때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중국만의 얘기지. 그 글로벌하게 뭐 퍼지겠어. 그러면서 그랬죠. 우리 좀 아니하게 예. 대체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식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음. 유가가 폭락을 했어요. 예. 유가 선물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음. 선물 가격도 했는데 그때는 다 떨어졌죠. 그렇죠. 근데 유가가 하루 만에 예. 26일 하루 만에 음. WTI 기준으로 13% 가 하락을 예. 한 거예요. 예. 거기다가 미국 국채 금리도 음.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 금리가 예. 떨어졌으니까 음. 아, 9.67%지 1.6% 금리가 1.4%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안전 자산 채권을 그렇죠.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경기를 불확실하게 음. 보니까 원유 가격수는 떨어지고 예. 안전 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채권 가격은 오르고. 오르고 예. 뭐 이런 일들이 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음. 것이 작년 3월에 있었던 음. 일이 좀대재부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예. 이제 작년 3월은 코로나 원년이고 최근에 이 코로나 변이를 가장 네. 가깝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델타잖아요. 네네네. 델타와 오미크론은 몇 네. 가지 점에서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지금 까막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 예, 예, 예, 예. 대응력, 전파력, 치명률, 백신, 예, 예. 주가 역량인데 예. 일단 이제 오미크론하고 델타 음. 변이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초기 대응을 잘했다 예.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델타 변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왔을 때는 이미 음. 델타 변이가 글로벌리하게 예. 확산이 돼가지고 손을 쓸수 없는 음.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델타 변이 얘기가 막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오미크론은 굉장히 신속하게 남아공에서 음. 음. 바이러스를 추출해, 변이 바이러스를 예. 추출해내고 돌기가 몇 개가 있다 음. 이런 것까지 다 추출해냈는데 어느 정도 빨랐냐면요. 은 18일 날 좀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처음 인지를 했어요. 음. 그러고 나서 23일 이것을 새 변이 바이러스로 네. 확인을 하고 음. 24일 이거를 WHO 음. 세계 보건기구에 정식으로 통보를 한 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예예. 그렇죠. 그러니까 18일날 처음에 음. 어, 검진을 한 이후에 24일날 음. WHO에 보고를 했고 26일날은 오미크론 표본 58개를 음. WHO에 또 보고를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각종 변이 바이러스로 학습이 많이 된 결과다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걸 본다면 대응이 굉장히 음. 예, 빨랐다는 건 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백신을 개발하는데 음. 그것을 단초를 마련해 줬다고 음. 하는데 지금 화이자라든지 이러한 그 백신을 기존에 만든 음. 회사들이 바이러스를 분석하는데 2주. 예. 그 다음에 2주 이후에 한 60일에서 100일 후에는 백신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는데 음. 음. 그것이 이제 푸트샷으로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에, 투자자분들은 머리에 새길 건 뭐냐면 2주에요, 2주. 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까지 오미크론의 성격을 완벽하게는 음. 규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2주 동안 모든 외국인을 입국을 막았다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지금 규명 못해 이게 치명률이 얼마인지 음. 델타보다 더 강한 건지 음. 강하지 않은 건지 이걸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델타 바이러스 이전에 음. 감마와 베타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근데 감마 베타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우리 내리에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없죠. 그 예. 얘기는 뭐냐면 은 잠깐 유행을 했는데 음. 델타라고 하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음. 어 감마하고 베타는 사라져버린 예. 거거든요. 즉이 오미크론도 어쩌면 은 굉장히 빠른 시기에 발견이 돼서 음. 보호가 됐을 뿐이지 이것 또한 어쩌면 델타 변이에 비해서 약해가 지 사라질 수도 있는 음, 예. 영역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2주가 중요하다. 즉, 왜 2주가 중요하냐면 2주 동안에는 주식 시장의 악영향을 칠지 긍정적인 영향을 칠지 전혀 알수 없는 구간이었던 거죠. 이 관련, 오미콜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속보 비슷하게 정보들이 그렇죠.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또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그렇죠. 그 그렇죠. 그래서 예. 2주 동안에는 음. 어 솔직히 어느 방향으로 칠지는 음. 우리가 어, 알 수가 없다. 예. 자 그런데 전파력이나 치명률에 있어서는 예. 우리가 지금 나온 보도들을 보면 전파력은 매우 세다. 그렇죠. 뭐 심지어 델타의 다섯 5배. 다섯 배다. 예, 예,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학습된 건 있지 않습니까? 음. 전파력이 세면은 치명률은, 치명률은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아 이제 왜냐면 어 독감이나 이런 음. 것이 전파력은 센데 치명률이 떨어지는 예. 것과 이제 유사한 쪽으로 움직여갈 수도 있어요. 음. 즉, 이제 광범위하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음. 자그 집단 면역이 발생을 해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을까 예. 하는 것을 맞습니 우리가 감기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파력은 강한데 치명률은 낮은 치명률이 낮은 건. 처음에 이제 남아공에서 음. 치료한 의사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증상이 특이하긴 하다. 음. 그런데 가볍다. 마일드라는 음. 표현을 썼어요. 가볍다. 저방을 하니까 금방 회복되더라. 그렇죠. 예, 예. 예. 극심한 피로를 호소를 음. 했는데, 미각이나 후각을 잃은 사람은 음. 없었다. 음. 아직 표면이 작아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치명률은 작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제그 백신과 관련된 부분은, 어 2주 또는. 신속하게 대응하가능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음. 우리가 보면 되고, 이제 주가의 영향과 관련돼서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 지금 예. 보고 계시는 표는 예. 어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 지금 어 오미크론은 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델타 변이 때 또는 어 영국 변이 예. 영국 변이 또또 예. 12월 달에 브라질, 브라질 어 확진자의 급증 예, 예, 자, 예. 이때 시장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S&P 500 그리고 예. 코스피로 각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작년 9월, 작년 예. 10월, 작년 12월에 연속해서 예. 어, 영국 변이, 근데 영국 변이 잠깐 나왔는데 이제 그뭐 사라지면서부터 인도 변이가 음. 나왔거든요. 그게 델타 변이죠, 인도 예. 변이가. 그런데 이제 S&P 500 기준으로 한다면은 9% 정도 빠졌어요. 음. 그 다음에 인도 변이 때는. 에 7.5% 예. 그리고 브라질 변이는 영향력이 없었어요. 음. 자, 무슨 얘기냐면은 9에서 7로 약해졌고, 음. 어, 7에서 뭐 저기 변화량이 없었는데, 음. 물론 이제 인도 델타 변이의 영향력이 컸고, 브라질은 또 국지적인 예. 성격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음.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9% 하락, 7% 하락이 하락이 없었고 우리나라이 과정에서 내성이 계속 생겨왔다 이렇게 이해하있 겠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또 어땠냐? 음. 아까 9, 저기 7 얘기했었잖아. 요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영국 변이 때 7%, 음.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2.6%가 예. 좀덜 하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 변니 때는 5.7%. 음. 당연히 브라질 변이는 우리나라도 영향이 좀 없었거든요. 이것만 비교하면, 네. 자,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 주식이 좋았네요. 네, <웃음> 맞습니다. 미국보다. 네, 그래서 <웃음> 이제 5.7, 그래서 대략 6% 하락한다고 네. 한다면, 지난 저희 주말 종가 음. 기준에서 6% 하락하면, 대략 2,810 포인트 정도예요 예. 오늘 이제 2,900 포인트 깨졌다가 다시 음, 예, 회복이 예. 되기는 했지만, 2주 동안에 어느 쪽으로 칠지를 음. 알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 하단은 2,810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음.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만 감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건, 이번에 오미크론의 발견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고, 예. 그에 따라서, 어, 백신 만들어지는 속도 굉장히 빠를 음. 것이고, 여러 가지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음. 때문에, 오미크론의 영향력은 생각보다는 음. 크지 않을 것이다. 예. 오히려 더큰 부분은, 어, 미국 주식시장이 최근에 이제 그 급등 부담과 관련된 음.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영향도, 얘기도 있었고, 테이퍼링 얘기도 음. 있었고,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떨어져야 돼 만하고, 음. 무엇인가 불안한데, 울고 싶은 상황에서 빰때기 음. 한번 때린 정도가 더큰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예. 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지금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 어, 조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너무 올라 있지 않나라는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이제 행편들은 다를 건데, 네. 자, 그분들의 각각은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일단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음.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급락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델타 변이 때처럼 우리나라 6% 정도까지 급락할 것인가.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오미크론을 신속하게 대처했다는 음. 부분, 이런 부분들은 초기 대응이 음. 빨라서 확산의 그 저지력은 좀 강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확산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다는 측면을 예. 본다면 급락의 가능성은 그때보다 좀더 적지 않을까 예. 예.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럼 급락을 만약 했을 음. 때 반등을 할 것인가. 음. 그런데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죠. 왜 반등이 나오냐면은, 어, 나머지 많은 펀더멘탈의 영향력이 상당히 적을 예. 거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어, 백신, 지금 현재 이 백신이, 음. 예, 기존에 있는 백신, 이제 음. 신규로 맞춤형 백신이 아니이 백신이 과연 어느 정도 무력화 될 것인가 예.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치명률은 좀 적지만, 음. 어~ 확진자가 너무 급증을 해가지고 병상이 부족하고 음. 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는 여전히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위드 코로나 우리나라도 비롯한 각국의 네, 네. 위드를 하면서 확진자가 많이 증가했고 네. 한국만 하더라도 당장에 지금 위중증 환자들에 대한 병상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네. 여기서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더 폭발해버리면 네, 네. 소위 의료체계 붕괴라든지 이것에 따른 심리적인 이런 영향들을또 걱정할 네. 수 있겠다. 네. 그런 네. 부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음. 오미크론 자체보다는 그런 시스템적인 음.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는 예. 현재로서는 규명할 수 음. 없기 때문에 급락 및 반등을 어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은 어, 상대적으로 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음. 저희는 규명을 좀 하고 싶고요. 그럼 전반적으로는 어차피 변동성은 조금 커져 있을 수밖에 네, 없고 네. 그렇지만 그 변동성이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 또는 델타 이런 등등과 비하면 내성이 네, 많이 생겨 있고 네, 또 특히 지금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네,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네, 이렇게 일단 정리하면서 네, 또 구체적으로 각각의 투자자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네, 어떤 전략을 강구할 수 있을지를 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아까 그 델타 변이 때라든지 영국 변이라든지 음. 할때 그 S&P500보다 조정이 좀 작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도 아마 미국, 미국보다는 미국또 조정이 적을 가능성이 음. 높아요. 왜 그러냐면 예. 최근에 미국은 급등했는데 예, 여기에서도 우리가 몇 차례 있지만 미국과 음. 우리나라 증시의 디커플링을 어떻게 해석을 예. 해야 될 것인가 음. 즉 미국을 오를 때 우리는 옆으로 음. 행보를 했거든요. 예. 그런다면 우리는 오른 게 없,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변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그럼 이제 미국 이상으로 하락할 것인가. 음, 음. 즉, 우리나라는 미리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유리한 음. 국면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2020년 3월 그때가 저점이었는데 음. 그때 내가 왜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음. 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어, 또 델타 변이 나와서 하락했을 때도 왜 그때 내가 찬스를 못 잡았을까 얘기를 음.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또 망설일 거냐 이거죠. 음, 음. 어, 무엇이 달라져서 망설일 것이냐 한다면 은 음, 음. 2020년 3월에 음. 에, 내가 용기가 없어서 잡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에 한번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음. 혹시 어, 금요일 날 너무 급작스럽게 이제 그어 음. 오미크론으로 인한 하락을 맛본 분이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을 보유하고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보유했고 그것이 하락했다면 음. 제 생각에는 물타기를 해도 음. 그 수준, 즉 어, 금요일 이전 수준으로 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물타기를 하고 음.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 이게 주도주고 얘가 달려갈 건 맞는데 음. 사기에는 너무 음. 부담된 거죠. 급등했으니까 예. 그럼 그런 종목이 그동안 어 지켜보고 있다가 좀 매수 찬스를 좀 놓친 음. 그런 종목이 있을 거예요. 업종들 내지 종목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이 떨어진다면 음. 아까 얘기 좀잘 모르지 않습니까? 2주 동안이 예. 그나 큰 어, 기회가 올수 음. 있다는 거죠. 음. 누구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예. 거죠. 과감하고 용기를 갖는 사람에게 음. 그런 사람들은 어,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다면 음. 어 과감히 음. 예, 분할 매수를 하는 것 어떤가 음. 이렇게 저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오미크론 특집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웃음> 12월 첫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이 오미크론 특, 특집이 되었는데, 정리한 것은 어차피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네. 그렇지만 그 변동성이 지난해 3월의 변동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죠? 렇 아까 얘기했던 델타보다도 뭐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난해 3월이나 델타 그 당시를 조금 복습을 해 보시라는 뜻이지. 예. 30% 낙폭을 기다린다든지. 아, 그건 아니죠. <웃음> 그것은 <웃음> 어, 굉장히 맞지 예. 않다 예. 그런 예. 생각을 드리고 또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은 변동성도 많이 올라왔던 것에 비하면 심리적으로 또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조 의원님 말씀에서. 음, 울고 싶은데, 빰한데 맞은 격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마침 내가 미국 주식 또 한국 주식에서 돈을 좀 벌었다 하면 조금 정리해서 네, 네, 네. 어, 조금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어, 그럴 거고 수도 있고요. 여러 그럴 가지 있고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결국은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 태도 또 돈의 질, 그러니까 여유자금의 여부 뭐 이런 등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미크론 그 자체로는 크게 두려워할 것은 없고 네. 조금 우리가 변동성을 활용해서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내용으로 오늘 오미크론 특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도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